저 일본 갑니다. 근데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비행기를 내일 모레 끊어놨는데 비지 재팬이라는 거를 끊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 비지 재팬 어플 사용하는 거를 어, 그것도 모르고 저는 비행기 티켓팅만 하면 가는 줄 알고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친구가 말한 거예요. 그거 끊었냐고 그 세서야 이제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PCR 검사 아니면 백신 3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이 백신 3차를 애매한 게 중국에서 제가 신오팜 1차 2차를 맞았거든요 그 뒤로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근데 이게 한국에서 1차 2차 중국에서 맞고 한국에서 1차를 맞으면 3차까지 인증이 되고 그게 또 일본까지 되는지 아 이게 이거를 알아보는데 한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한두세시간 걸렸거든요 이 영사관, 대사관에서 전화하고 막 물어보고 어쨌든 시노팜은 WHO에서 인증한 그 백신이다 보니까 일단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이제 마지막 3차 백신 맞으러 갑니다 근데 이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PCR 검사를 하게 되면 비행기 값이 나요 8만원 정도 그래서 맞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 건데 돈이 없어요. 사실 비행기 값 포함 8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었었는데, 비행기가 후쿠오카 19만 원, 남은 돈은 60만 원인데, 이제 여기에서 거기 비행기 타로도 가야 되죠. 거기에서 또뭐 밥도 먹어야 될 거고, 숙소도 잡아야 되고 그러는데, 돈이 넉넉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은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건소에 3차 백신을 맞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 남아 가지고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 할게 많습니다 너무 성급했어 피라서 계획 없이 가는 것도 좋은데 너무 노객이었어 제가 버스 타는 것도 이거 한 3년 만에 타보는 것 같은데 따로 환전도 해야 되는데 진짜 계획 없이 여행하는 것도 가서 즐거운 거지 가기 전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같아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엄청 크다 엄청 커아 여기다 보건소 코로나 접종 하려고 왔는데 어... 중국에서 백신을 2차까지 맞고 어, 여기서 혹시 전화하셨어요? 네, 전화 아까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어, 등록하셔야 되는데. 어떤 등록을? 1차 맞은 거를요. 네, 여기는 다른 것도 전 예. 뭐... 네, 아무것도 안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처음 안한 걸로 돼 있었어. 그, 그, 그그어 아까 어. 그럼 어떤 증명서 그거 그럼 캡처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네. 혹시 뭐맞으셨어요 어, 그 팜이요 잠깐만 네 마지막 접종이 며칠이에요? 코로나 확진 되는 거으세요 있어요 언제 확진 되셨어요 태국에서 한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요? 화이자가 제일 좋은 건가요?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제일 많이 맞으 신고 아. 네 그럼 그걸로 네, 이거 들고 일반 진료실 가셔서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네 신기하네 이거 와 이거 백신도 의사 분을 뵈야 되는구나 중국에서 그냥 다 놔줬는데 진료 분으로 보셨어요? 지 안에 사라질 수 있어 봐서 대기해네 알겠습니다 음, 이거는 바닥을 방역하고 있는 건가요? 네, 바닥을 방역하고 여기 있는 또 연기청 정도 되고요 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 은한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아네네네네이교뭐예요스랩이라고 행동이 뭐 아. 네. 어아 감사합니다 <웃음> 식욕이 줄었다 했는데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안녕하세요. 원래 느렸는데 영이이 점? 어 여기 저번에 접종하고 괜찮으셨어요? 음네 음, 알레르기 심한 거 없으시고요. 음.. 네 술, 사우나 피하시고요 주사 부인 만지지 마세요 힘 빼시고요 어깨 힘 빼세요 화이자 예요 바로 가지 마시고 앞에서 15분 정도 앉아있다 가시고요 음. 집에 가서 혹시 많이 아프면 해열제 타이멘으 사서 드시면 되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우선 여기서도 확신이 없어요 일단 중국에서 2차 백신을 맞고 한국에서 1차 백신을 맞으면 이게 종합적으로 3차 백신이 되는 건지 어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일단 일본을 가야 가 가지고 일본을 도착한 뒤에 검사 받으면서 이제 그때 알게 될것 같아요 어 입국 금지 당하는지 어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백신을 맞았다는 거 근데 네. 약간 중국에서 그 신호팜을 맞았을 었 때에는 몰랐었었는데, 한국에서 이 화이자를 맞으니까, 어, 이게 중국인에서 한국인 된 느낌이야.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다시 한국인 된 느낌이다. 어쨌든 이제 환전하러 가볼게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백신이 공짜야. 화이자 공짜. 너무 좋아요. 어느 나라 통화를 쓰실까요? 엔화요. 대나요. 뭔가 그러니까 거래가 있기는 하여서 뭐 급여를 받는다든지 음. 아니면 뭐 공과금 같은 거 자동차가 되신다든지 그거를 아, 농협으로 가면요? 네. 아. 저희 쪽에서 하면 그냥 네.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잠시만 잠시만. 순천 농협으로 왔습니다. 아. 얼마 받고 들어갔세요한5 0만원 정도. 어. 신한은행이랑 농협이랑 이원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 <웃음> 형님 보러 한번 부산 갈까 이랬는데 오늘 부산 왔네 어. 그것도 석형 됐고 <웃음> <웃음> 설정이 된 거야 15만 원이 주소, 주소 한다. 아 저거 15만원이 맥시멈으로 된 거고 어. 그래 네가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넣어줄 수는 있지 이 정도는 넣어줄 수도 있지 <웃음> 야 근데 이거 들어가는 소리 야무진누야 이거 진짜 통 크다 이거 아, 어, 이거 통커 차가 응. 큰데 멈췄으면 좋겠다 멈춰라 어, 멈춰라 슬슬 멈춰야 되는데 야야 야. <웃음> 뭐, 뭐야 멈추는 버튼이 없다 이거 맞아? 왜 아니 아 걸? 어 와... 어. 어. 와. 어. 이러나... <웃음> 여기도 리터마가 1,000원짜리 <웃음> 마가면 리터마가 뭔 <웃음> 뭐 말이야? 1,000원 마감 백수 그거 뽑아 먹을 수 있을 때다 <웃음> 뽑아 먹어보라 야야야야야 뭐, 야, 뭐, 야, 야, 야, 뭐, 이거 이렇게, 굴,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거 다 아이, 뽑아 됐어. 한 마울까지 뽑아야지 <웃음> <웃음> 기름 잘발랐노 <바라노? 웃음> 아따 기름 좀크다해 그니까 러 기름 좀크다해 기름이 절반이나 있었는데 자풀 충전했으니까 <웃음> 다시 달려보자잉 오우, 형 여기 부산이에요? 야, 먹고 버스 전용차로 귀엽노 여기 있습니다 아 행님이랑 해운대를 보다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오늘데또본이랑 터졌네 이게 갑자기 나 때문이라고? 아 이거 처음 보는데 <웃음> 너 처음 봐아나이 <웃음> 비... 이게 비보줄알어 이것은 1 1 5에버금만 원이거든요 네. 이제 3일째 부드 설명 들어요시면님 d 까요 가봐라 고흐흐흐이흐 이제, 이제 운전 안하려네 하나 걸리겠다고. <웃음> 이런 기분이 꿀꿀하네요. <웃음> 아. 도자리 깔고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하나 둘셋 이렇게 하면 제가 캡쳐해갖고 보내드립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야, 영상으로 영상으로 <웃음> <웃음> 결국 우리 여정은 그냥 PC방에서 끝나는 거였구만 야그래서 오늘 아이디 진주 만들고 부산 만들고 <웃음> 2시 음, 5시간 뒤에 출국인데 일본으로 가는 거 어. 그러니까 그 진주든 부산이든 김해로 가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공항으로 그래가지고 같이 밤새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위해서 고마울 따름이죠 어 그래도 아직 6시인데 아직 어둡네 7시 출발해야하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가야 되겠네 처음 해본다 김해 국제공항 한명더 표고 갈까요? 찍을게요 하루에 고하 10만원씩 쓰면 도 괜찮을 것 같아, 같아. 어우 국제선할수 있지 아 윤환이 형 여기로 끊어줬는데 돌아올 때와 어쨌든 고맙다 아닙니다. 조심히 들어가고 갈아 조심히 갔다 아. 시청에서 보자고 그래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고 취지만 하고 있어. 내일 봐요. 너들이 맞지만. 내일 봐요. 어, 조심히 들어가. 어. 와, 아침 지금 새벽 6 시인데 사람 진짜 많다. 어, 후쿠오카요. 아. 후쿠오카야. 백 맞으신 거 보여주신 요 백신이야? 6시 30분 탑승합니다 네. 하루를 안 씻고 밤을 새고 오니까 이게 너무 찝찝하다 머리에 왁스도 발라져 있어가지고 서 스트레스 헤리어 없이 오기도 했고 입국 이곳 수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해외 간다기보다는 그냥 서울 가는 느낌인 약간 그런 느낌이 좀더 커요 지금 이제 입국 수석하고 있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오랜만이다, 진짜. 이 뷰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안녕히 계니다니다 되게 작구나 3F 여기다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일본 가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지? 로밍을 알아보니까 하루에 15,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6일 갔다 오는데 약한 75,000원 정도? 그거 너무 비싸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바로 보이는 건또 처음이네 집 옮기는 건가? 와 골피치러 가시는구나 어떤 분은 일본으로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 충분히 부풀지 않 때는 양쪽에 있는 고무관을 힘껏 불어 주십시오 이거 파란색 이거 나오면 되는 건가 보네. 파란색면나 것만 오른쪽으로 다 아. 아. 옐로우나 레드는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네. QR 코드도 어쨌든 이쪽으로 가는 건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어? 서는스포어스어신증명서어요서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알겠다. 네? 생각보다 되게 쉽게 되는 거 같은데. 5분도 안 걸렸어요. 비지트 Japan 로네기어 비지트 j a p a 노란색 기어. 이래 찍어? 노노노 노. 어 비지트 j a p a 비지트 Japan 고치? 고치 고치 고치. 또 그래 어 그래 네. 어 하이 네. 아니가 또 보통 이거 비지제펜 이거 하는 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5분 만에 이게 합격됐었으니까 만약에 못한 사람들은 그 전날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도착했지만 되게 친절한 게 느껴집니다 음 전체적으로 여기 관문까지 와, 다 검사하는데 여기 세관까지 다 검사하는데 한 10분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어, 되게 빨라요 많이 완화가 된것 같네 확실히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저께 잠을 안 자가지고 텐션도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밥부터 먹어야겠다 여기 호크호크하는 먹으러 오는 곳이니까 일단 밥부터 먹고 배를 진정시켜야 될것 같아요 귀여운 강아지 여기도 있네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 어 생각보다 작다 뭐야 <웃음> 어 약간 느낌이 호주 공항 같은 느낌 나는데 호주 멜버른 느낌 나요 멜버른 조금 약간 조금 사이드 쪽? 그런 느낌 나는데 어허. 일단 유심부터 사야 될것 같은데 말이지 여기 사람들 따라가야 되나? 셔틀버스 셔틀버스는 한 3분 정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갈 때도 여기서 이거 타고 가면 되나 보네요 哦 ч к у o 这 e n e r 衣